안녕하세요. 정명석 교수입니다. 어, 지금부터 해상보험법 제1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6강부터는 약 17회에 걸쳐서 어, 해상 위험과 해상 손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해상 위험과 해상 손해에 대해서는 어, 해상 위험, 위험의 변동과 보험자의 책임, 또 해상 손해의 개념과 분류, 현실 전송과 추정 전송, 단독 예순, 공동 예순, 비용 손해, 선박 충돌 배상 책임 손해 수으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첫 번째 시간으로 해상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해상 위험의 개념과 어, 제한적 여 열거보험증권과 예시적 열거보험증권, 또 1906년 MIS, AS의 해상 위험, 이세 가지 중에서 어, 개념과 어, 제한적 열거보험증권과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상 위험도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의 개념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어, 보험에서는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No risk, no insurance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위험은 결국 보험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어, 어, 위험, 즉, risk라는 것은 학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보험에서는 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에서는 폐해가 어, 해적, 즉 손의 해 원인이 되는 위험인 폐해가 위험 상태를 얘기하는 해저들라는 어, 용어와 동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위험은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나 물건을 의미한다. 보험의 청약과 인수와 관련하여 불량위험 또는 양질위험으로 부르기도 하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다는 말 대신에 위험이 개시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위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위스크와 어, 페리라는 용어는 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스크의 경우에는 소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 리스크가 있어야 보험이 있다 하는 것은, 즉 위험이 있어야 보험이 있다는 것은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리스크의 결과는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진다고 할 때의 위험은 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 발생 전이나 보험계약 체결 시피보험 위험을 리스크스 커버드 또는 페리스 커브드라고 부른 과 여기 있습니다. 반면 페릴이라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원인, 이미 발생된 손해의 원인이 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저블로스가 어, 무시나 할때 그런 위험은 페릴이다. 따라서 페릴의 결과는 반드시 손해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어떤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할때 일할 때의 위험은 페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해상위험이라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1906년 MIA 제3조에서는 해상위험, 즉 메리타임 페리를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투하 등의 여러가지 위험을 열거하는니다 동료의 기타 모든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위험이 해상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위험, 즉 메리타임 페리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위험, 페리스 온더 시, 이 바다 위에서의 위험이란 뜻이고요. 또해상고유의 위험은 바다의 위험, 페리스 오브 더 시입니다. 또는 항해의 위험은 물론이고,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항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강이나 항만 등 내수에서의 항해행 및 정박 중의 위험과 화물의 적재 또는 양육 중의 위험도 그것이 항해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위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피보험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험 중에서도 어, 보험에 부과되는 위험을 우리가 비보험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sured Risks 또는 p a r i s Insured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하는 대가로 비보험자에게 보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위험을 비보험 위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험증권에서 특정하고 있는 위험 위험으로 피보험 위험, 부보 위험, 또는 담보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영어에서는 insured니까, 보험이, 보험에 들어있는 위험, 또는 Paris Insured, 보험에 들어있는 위험, 어, 피, 어 보험에 들어있는 위험을 피보험 위험, 또는 담보 위험, 어, 보상 책임을 치기로 한 위험이다 해서, 담보 위험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1906년 MIA 제55조 제1항에서는 어,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가까운 원인으로 인하여 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어, 그러나 전술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1906년 MIA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경우라는 것은 공동훼손과 손해방지 비용을 말합니다. 즉 MIA 제6조와 제78조에서 공동훼손과 손해방지 비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경우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지 않은 손해라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보험증권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라는 것은 피보험 위험에 근인한 손해일 경우에도 보험증권에서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MIA 제5 5조 제1항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정 위험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진다는 말은 어, 특정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 위험의 부담과 손해 보상은 원인과 결과에 관계 있습니다. 즉,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보험금의 지급은 보상 책임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손해 보상 책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뭐, 보험사고로 발생되는 어떤 위험과 그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러한 보상 책임이 현실화된 것이다. 실제로 발생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위험의 부담은 관념, 관념적인 극부이기 때문에 장래의 극부로 볼수 있는데요. 손해보상은 이러한 것이 현실화됨으로써 금전적인 극부가 발생한 것이고 현실적 극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는 우리가 법률 관계에서 볼때 어,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계약에서는 어, 그 계약에서 어, 유상상무 계약이라면 서로 이제 의무를 지는 것이 급부와 어, 급부 사이에서 직접적인 그 대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보험에서의 대가 관계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어,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를 친다 이 의무를 지는 관념적인 것을 직접적인 대가 관계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이것이 구체화돼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면책위험과 중성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증권상 보험자가 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 위험을 우리가 피보험 위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런데이 어, 중에서 보험증권상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지 않는 위험을 비담보 위험 또는 불담보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담보 위험이라든지 불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면책 위험과 제한적 여유 보험증권에서의 비열거 위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면책 위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 미, 어, 비담보 위험이 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담보, 담보 위험을 우리가 열거할 때 보험증권에서 제한적 열거 사유와 포괄적 열거 사유, 즉 예시적 열거 사유가 있는데 어, 예시적 열거사유의 경우에는 면적위험이 아닌 모두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 제한적 열거사유로 보험증권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에서 비열거위험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위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중성위험이라고 합니다. 어, 다시 설명드리면은 예시적 열거방식을 보험증권에서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면시한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이 피보험 위험이 됩니다. 또 피보험 위험과 면책위험만 존재하기 때문에 열거된 위험과 동종 위험은 모두 같은 종류, 동종 동질의 위험이라는 것은 모두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면책위험으로 열거된 위험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반면에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에서는 피보험 위험으로 열거된 위험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보험 위험으로 열거되지 않은 위험은 보험자가 당연히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아, 이러한 위험을 중성위험 또는 비열거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견 생각해보면 예시적 방식 열거방식을 보험증권, 이러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보험료가 좀 높아질 것이고요. 제한적 열거 방식의 보험증권에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한적 열거 보험증권과 예시적 열거 보험증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증권상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위험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제한적 열거 방식과 예시적 열거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 제한적 열거 방식은 Named Paris p o l a c e 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러한 그 열거 방식의 보험증권에서는 보험증권의 열거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열거 위험에 대한 손해 에대여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약관에 화재와 낙뢰가 열거되어 있는 열거위험인 낙뢰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만 홍수위험은 열거된 위험이 아니므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반면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은 약관에 열거된 면책위험이나 손해를 제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 약관 즉 보험증권을 포괄비용담보보험증권 또는 전부비용보험증권 또는 전위험보험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어, 다음은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의 장점은 첫째 면책위험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어,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에서 보상될 수 없는 특별한 손해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례적인 손해가 전면 위 보험증권에서는 어, 보상이 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 입증 책임이 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자가 손해의 원인이 면책 위험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 반면 어, 반면 제한적 열거 보험증권은 열거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약속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거 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피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피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이러한 열거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증인의 확보 또는 증거 제출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입증 책임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이 제한적 열거보험증권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합니다. 자, 이, 이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그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어, 예시되는 것과 유사한 그 동종의 위험이면 모두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피보험 위험에 대해서, 어, 손해 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다 하는 것을 입증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은 보험회사에서 즉 보험자가 이것은 이러한 그 담보 위험 즉 피보험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소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보험금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일단 피보험자 보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약관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반면 단점을 보면 은 제한적 열거 보험 증권보다 당연히 어, 위험 부담을 더 어, 많이 하고 입증 책임도 보험자가 지기 때문에 어,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넓은 보상 범위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높은 보험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싼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에서도 보상될 수 있는 손해가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이라고 해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시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에서는 특별하게 요로요로한 것은 보상하겠다고 열거해 놓았지만은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에서는 어, 예, 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이 매우 많은 면책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에서는 보다 적은 면책사유와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비보험 위험을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만약 보험의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들을 자기 기업에서 채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은 보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자기들이 처하게 되는 위험에 위험을 가장 잘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약관을 찾아내서 제한적 열거보험 증권에 추가해서 어, 추가 담보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을 설계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또기존 나와 있는 보험증권 중에서도 어, 제한적 열거 보험증권이 어, 우리 회사에서 지금 드는 보험에서 가장 손해가 자주 발생되는 이러한 그 손해가 어, 보상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보험증권을 어, 채택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싼 가격에 어,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위험부담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위험을 위액을 특정함과 동시에 피보험위험과 면책위험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은 위험발생의 장소가 해상 내수 또는 육상을 포함한 이러한 해상이기 때문에 항의에서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는 위험은 매우 다양하다고 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보험 위험을 특정해서 여러요러한 위험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을 서류를 해서 미리 공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906년 MIA 제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을 있는데 이 법의 성격 자체가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해상보험의 기원을 모험대차계약으로 보면 1906년 MIA가 예시적 열거주의를 취하는 것이 어, 원칙인데요. 19세기에 이르러서 면책조항의 일반적인 사용과 어, 근인주의의 도입으로 인해서 어, 위험조항 즉 리스크스 클로즈에 대한 해석이 보다 엄격해지고 1816년 컬런드 버틀러 사건에서 로드 엘렌보러에 의해서 총괄적 민구, 즉, all other p l r s 의 해석에 동종 제한의 원칙인 어, principles of adjust generis가 도입되면서 제한적 열거주의로 어, 이 해석이 달라지게 되습니다 그래서 어, 19세기 이후 어, 면책조항이, 면책약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로 인해서 어, 그린, 사용되고 그림주의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위험약관의 조항, 위험 약관의 해석이 엄격해지면서 어, 이러한 해석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 MIA 1906년 MIA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된 영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보험증권의 피보험 위험을 추가하는 경향을 보내 왔습니다. 결국 제한적 열거주의니까 보상하는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보험증권의 피보험 위험을 추가해가는 방식으로 발전을 지켜왔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1년에는 전 위험담보조건인 올리스크 약관인 ICCA, ICC 오늘날에 A에 해당되는 ICC 올리스크 약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 약관은 그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1982년 신약관에서는 icca 약관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해상보험 약관에서는 어, icca 올 리스크가 구약관이고 1982년 이것이 개정되어서 어, icca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약관이 그대로 다 시장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과거 약관도 그대로 현재 살아서 시장에서는 어, 거래가 되는 그러한 보험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에주스템 제네리스, 즉동종제한의 원칙이란 것은 법령이나 유언이나 증서 등에 대한 해석 원칙의 하나로써 결정적, 한정적 사항이열거된 후에 일반적 개괄적 문구가 사용된 경우 아, 앞에 우리 이제 어, 해상보험 증권에서 어, 어떠 어떠한 어떠 위험을 열거하고 이것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이와 같은 All Other Paris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종류의 어, 위험에 대해서 어, 보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일반적 개괄적 문구가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일반적 개괄적 문구는 광의로서가 아니라 앞에서 나온 정적, 한정적, 한정적 상과 동종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문제, 원칙이 동종 제한의 원칙, 즉, adjust and g e n e r u l e 입니다 이것은 해상보험계약 뿐만 아니고, 운송계약에서도 해석 원칙으로서 널리체용이 어,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해상 위험에 대해서, 일단 그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어, 해상위험을 열거하는 방식, 해상보험증권에서 열거하는 방식이 어, 예시적 열거보험증권과 제한적 열거보험증권으로 나누어진다는 데 대해서 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상위험의 이 개념은 위험이라는 것이 리스크와 페릴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리스크는 손해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상태에요. 페릴은 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그 원인이 되는 어, 위험, 이것을 페릴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 해상위험은 이제 항해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이라고 우리가 어,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상위험과 해상고유위험을 비롯해서 어, 항해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은 모두 해상위험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해상위험보다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험에서 부부된 위험, 즉 피보험 위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런 이제 피보험 위험에 대해서는 어, MIA 1906년 MIA에 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험증권에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뭐이 설명 자체로 볼 때는 어, 예시적 여의 보험증권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해상위험과 면책위험이 발달하면서 어, 면책약관들이 발달하면서 어, 오히려 어, 오늘날 19세기 이후 해상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어, 제한적 열거 보험증권 원칙이라 그래서 MIA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어, 면책위험과 중성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시적 열거 위험에서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 제한적 열거 위험에서는 이 면책 위험의 중성 위험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한적 열거 보험 증권과 예시적 열거 보험 증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세하게 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들 기본적인 위험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지금 다음 시간 정도에 나오겠지만 해상위험의 해석상 동종 제한의 원칙이 처음으로 확인된 판례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로는 중요한 문제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1816년 컬런데 버틀러 사건 1816년 타드 대위치 사건 1836년 드보 대 살바도르 사건 1890년 핑크 대 클레밍 사건 이 중에서 어느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